오늘은 3.1절 특별일제강점기 시절 있었던 해수구제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수구제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동물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텐데 얼마나 학살이 되었을까요? 인조 21년 1633년 젤라도무한현감이 왕에게 올린 글을 보면 매년 세장의 호피와 표피를 받쳐야 했는데 조선 군년은 대략 330개, 여러 마리의 가죽을 이어붙이거나 한번 제출한 가죽을 연이어 제출하는 것을 막는 제도가 있었으니 매년 포획되어야 하는 호랑이와 표범의 수는 약1 0 0마리였습니다 200년간 이렇게 포획하고도 17세기 말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유지되었다면 대략 4,000에서 6,000마리의 호랑이와 표범이 한국에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17세기 후반에는 가죽 대신 돈을 내는 호송목 제도를 시행했고 18세기 후반부터는 호랑이와 경쟁관계였던 늑대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여 19세기에는 1,000에서 3,000마리까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남한의 마지막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호랑이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생존 중이며 아무르 호랑이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 에버랜드에서 한국 호랑이를 볼수 있습니다. 표범의 가죽은 곱고 안감이 부드러워 호랑이보다 더 많이 수렵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표봉과 호랑이의 비율이 4대1 정도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멸종되었고 암무루표봉이라고 불리며 러시아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꽃사슴은 대륙사슴이라고 부르는데 조선 후기 개강과 화전을 통해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녹용과 사슴피로 인해 멸종되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늑대는 1996년 동물원에서 죽음을 다하고 멸종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우는 현재 멸종되었다고 전해졌다가 복원되어 30여 마리 존재합니다. 독도 바다사자 강치는 오피 때문에 멸종되었는데 1940년대 이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강치 DNA를 발견하였다며 복원 가능성을 보았는데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킬 수 없었던 그들에게 미안하고 힘이 없어 당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주제로 상영된 대호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